맞춤형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 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 보험 체크. <목소리> 좀더 공부하셔야 되게서. <웃음> 아니라고 뭐 그렇게 두 시간을 합니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 와서라도 사랑받으고 <웃음> 왔습니다. <왔어요. 웃음> 요거 한 번,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정말 이 종교의 오리지널리티가 뭐냐, 그리고 음. 한국화된 그 기원에 뭐가 있냐, 역사적인 네. 거, 이런거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일요일 날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나는 예배드리고 와야 되데 예배, <웃음> 하고 오세요, 그러면. 예. 어차피 예배 카메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저희 배경은, <웃음> 어, 저희가 큰맘 먹고 어, 이렇게 좀 뭐랄까 <웃음> 너무 허용게 <허위한> <웃음> 여러분들 눈에도 <웃음> 필요하고 해서 <웃음> 한두 달에 걸쳐서 이제 저희가 그 주문을 해서 <웃음> 어, 이렇게 지금 배경을 그때그때 그때 바꿀 수 있도록 요건 이제 LED 패널을 달았어요 예. 그리고 지금 김구수 소장님은 계속 그 말씀 중이셨지만 멋있는 빵모자를 쓰시고 머플러를 또 화려한 머플러를 <웃음> 하시고 네. 지금 성모님 품에 안겨 계십니다 아 멋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다행이네 내가 네. 여기 앉았으면 내가 여기 앉았으면 큰일 날뻔 했네 아 그거 다고려한거예요그 아, 자리까지 다, 아, 다 고려를 하던데 아고려는예요 네. 네. 음, 그러네 내가 여기 앉았으면 또 우리 부처님하고 저희 가까울 뻔 해가지고 또 그럴 때했 <웃음> 하고 아니 뭐 그런게 좋은데 저희가 아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모든 저희 교양 프로그램을 한 번씩은 라이브로 진행을 해요 음. 그래서 그 음. 시청자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음. 오늘 댓글도 많이 보고 어 읽어드리고 음. 뭐 이런 음. 질문도 하시면 은 저희가 답변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어 오늘은 조금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주야. <웃음> 제가 장희동에, 성북구 장희동에, 저희 동네 앞에 있는 그 동네 찾아가서, 음. 그 교회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정광훈, 네가 뭔데 우리 기자를 펴. 음. 너 나와. 이러고 제가 고함을 쳤었거든요. 예, 예, 예. 아니, 도대체 뭐, 교회고 자식을 떠나가지고, 네. 왜 정당하게 질문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당하게 질의를한 사람을 그것도 음. 기자를 음. 집단 폭행을 하죠. 단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아, 기분 나쁠만 하지. 기분 나쁜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그렇게 집단 폭행을 하면 됩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있어요. 그당 회장. 네. 네. 네. 담임 목사가 정광문이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음. 그 바지 목사가 하나 있더라고. 요그 어. 바지 목사가. 네. 중간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다 프레임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쓱 와가지고 그 공기자 폰을 쓱 가지고 도망가요. 오. 그걸 저희가 찾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웃음> 또그그 그, 그 양반이 머리가 얼만큼 여기가 또 비었어. 음. 티가 확 나요 머리서 봐서 그래서 딱 측정이 됐어요. <웃음> 어.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거는 절도죠 절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절도범으로 저희가 <웃음> 고소를 고발을 하고. 이건 경찰서에 가서 아주 세게 따질 거예요 네. 제가 아예 폰 켜놓고 라이브 하면서 경찰서에 쳐, 쳐들어갈 거예요 음. 이런 범죄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교회는 그, 그 말이 유명하잖아요 세상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라고 아이고, <웃음> <웃음> 그 말을 그 우리 오정현, 오정현 <웃음> 선수가 했잖아요 <웃음> 교회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요 놈의 교회는 도대체 법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도 그거 보면서 너무 어이없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어 이것들은 하여간 정말 세상법을 무서워,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계기고 댐비다가 500억 벌었잖아요 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몇 백을 지금 받은 거네잖아요 그게 뭐가 무섭겠습니까 공권력이 아무 짓을 안 하니까 공권력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네. 이제 정권까지 바뀌었겠다. 네. 경찰이 자기 편 되고, 뭐, 검찰 가도 뭐, 들어갔다 기어 나간, 기어 다시 기어, 다시 나 기어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 이게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습게 생각하겠다. 기자고 나발이고, 뭐, 뭐 이러, 이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전에 이제 한 2, 3년 전에 되게 회자가 됐던 글 중에 하나가 왜, 주일이 되면은, 교회 근처에 음. 교통을다 막아버리잖아요. 음. 저희 네. 집 근처도 그렇거든요. 네. 교회 근처에, 아니, 그 교회 주차장이 부족하면 더 만들던가, 음. 뭐, 타워 주차장을 만들던가, 음. 길에다 쫙 돼버려요. 음. 그렇게 해서 길을 다 막아버리니까, 그 윗동네에 사시던 분이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다 막아버린 거야. 음. 그럼 차를 빼줘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그냥 나가야 되는 자기도. 그래서 교회 가서, 아, 이거 차를 좀 빼달라 했더니, 아, 예배 중이니까. 아전화번호 처음에 전화를 했구나 그러니까 예배 중인다고 딱 끊어버리더래요 음. 몇 번을 했는데 계속 끊어버리더래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교회에 물을 빵 차고 들어가가지고 니네 예수가 이렇게 그렇잖아냐 <웃음> <웃음> <웃음> 지금 뭐하는 일이냐 하고 난리를 쳤던 그런 글을 봤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 내가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나 지금 이 교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웃음> 어,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함께 사는 법 음.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몰라요 무지해서 그런 건지 알고도 그러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알고도 그러는 것 같은데 시민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공중 도덕과 같은 거잖아요 음. 차를 세워놓고 어 내가 늦게 오면은 누군가가 못 나가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게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웃을 레몬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웃음> 하나님한테 이쁨 받아가지고지만 지금 천국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얼른 내가 맨정가 그러니까 가정가 아니 근데 아니 생각해 봐내 이웃 솔직히 너무 어리바데 아니 내 이웃을 의... <웃음> <아니> 내, <웃음> <옷을 웃음>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웃음> 네. 이웃의 그 자동차도 자기 집대로 그냥 쓰는 게 아닐까요? <웃음> 아니 우리 내딸 지금 천국 갈 뿐인데 <웃음> <웃음> 이렇게 막 다투면 어떡해요? <웃음> 아유 참 그러니까 저는 음. 목사로서 진짜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솔직히 진짜 참담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수준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런 걸 어떤 놈이 가르친 거냐 네. 어? 이거 분명히 목사들한테 배웠을 텐데 목사라는 것들이 이 가장 가까운 이웃 내지는 가장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렇게 함부로 하면서 음. 예수 믿고 자기 혼자 복 받으면 돼라고 하는 이런 싸구려 복음을 가르치는 놈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예요? 응? 목사들이지 아, 뭐 <웃음> 아니 그런 놈에서 이재는 아... 어느 종교건, 이, 이러한 어떤 황당한 목사 승려, 뭐, 뭐, 경우에 따라 뭐, 신부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되니까 확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보다 좀 너무 이제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의 이미지에. 물론 이제 대형교회 목사나 뭐 이런 그래서 숫자적으로 많을지 몰라도, 제 주위에 제가 아는 뭐, 목사님이나, 음. 그~ 신학 교수님들은 굉장히 건강한 얘기를 많이 하고 음. 실제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꾸로 저~ 이건 뭐~ 불교에 대해서도 같은 좀 생각을 해 보게 됐는데 워낙에 문제를 일으키는 음. 또 그만큼 또 문제를 일으킬 만큼 권력이 있다는 건 숫자가 많다는 거니까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이제 그런 짓을 막 망나니 짓을 뭐~ 해버릴 때 음. 전체가 욕먹게 되는 네. 그렇지 너무 과대표 되는 지점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 제가 그 이유는 제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 신학교수들 뭐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보면 좋은 분들 꽤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진짜 정광훈 같은 분들이 드러나는지 참 안타까워요 좋은 분들은 티가 안 나죠 글쎄 말이에요 그쵸? 티를 안 내고 그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또 이제, 이제 이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나마 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 일부가 이랬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네. 이제 또 일부 드립이다, 고그런단 <웃음> 말이에요. 일부, 이부 중에 일부가 메인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웃음> 이제 네. 이게 적은 <웃음> 숫자라고 해도 네.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음, 그 음. 어떤 공감대? 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결국 교인들이 네. 교인들이 내부에서 야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이게 상실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음. 호주 다녀왔잖아요 네. 시드니에 다녀와서 거기 이제 현지에서 한국 분하고 같이 있었지만 현지에서 이제 우리 교민들이 항상 가면 이제 한인 사회 안에 있는 분들이 있고 음. 그 현지의 사회에 좀 이렇게 같이 잘 적응하는 분들이 있는데 음. 그분하고 이제 다니면서 이야기했는데 를 호주도 막 정치인들이 막말을 한대요. 음. 그런데 뭐 방송에서도 막말을 음. 할수 있고 근데 하는 막말 정도 수준이 음. 그냥 우리가 아는 영어로 F 바람 하는 음. 거 있잖아요. 음. 그 정도라는 거예요. 어. 아, 네, 좀, 요걸 금 네, 네, 조금 네그 정도가 막말이지, 음. 그 위로는 그런 우리처럼 막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그런 짓을, 음. 그런 말을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사회적인 기본적인 <웃음> 어떤 그 공감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음. 근데 우리는 그게, 그것까지도 지금 계속 그군이 뭐니 이러면서 아주 그냥 아주 혐오를 유발시키는 그런 짓을 계속 해가고 있는데, 그거를 정제해낼 능력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근데 사실, <웃음> 어, 김구 소장님 말씀이십니다. 네. 그 우리 우 교수님이나 우리 양 목사님이나 최 감독님이 일부 스님, 목사, 신부들 일부 직업 종교인들의 그 어이없는 행위에 대해서 좀 실망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에 저도 동감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 수준이 엉망이고 많이 실망했잖아요. 그러면 유권자 순위 그 정도밖에 안되면 그 정도 정치인 나와잖아요 네. 그러면 똥을 찍히는 순임이 나오고 어 휴대폰 훔쳐가는 목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런 걸 허용하고 어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우위 주위에 널려있다는 뜻이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이게 그것부터 말을 해야지 일부 신부 일부 네. 목사 일부 스님이 일탈 행위를 네. 아무리 비난하고 비판해도 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 민주당 수박들 아무리 그 우리가 비판을 화를 내도 이대로 가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유권자 수준이 그 정도면 다 넘어가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지자가 있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겠지만 거꾸로 말하면 지금 이제 윤석열 같은 좀 이상한 비상식적인 사람이 대통령 뽑혔다고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윤석열을 비판하는 시민들조차 다 포괄해버려가지고 음. 이 국민 수준이라니까 제가 뽑혔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좀 나는 지나친 부분이 있잖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음. 그 윤석열 같이 이렇게 엉망인 음. 그부류가 우리 유권자의 적어도 한 30% 되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아니 뭐 50%. 예예. 아, 예. 그러면 아까 그 우리가 불쾌하게 생각한 휴대폰 음치가 음. 어느 목사? 또, 이렇게, 그, 똥을 찌그렸다는, 인분을 찌그렸다는 그 스님. 음. 이런 사람들의 동조는 성도들이 적어도 3 40%는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야 뭐, 그래서. 그 네. 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 그때 제가 영상을 한 번씩 돌려보면, 국회 이런 데서 말,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 있죠. 네. 그때가 사실 지금보다도 덜 민주적이고 덜 선진적이었던 건 맞아요. 그제 그렇죠? 네. 시스템적으로는. 그런데 그때 정치인들 보면, 말 되게 고급스럽게 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점잖게 말을 하고, 감정적인 표현도 잘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상당히 예전에 이제, 비록 이제 그 정치적으로 아주 후진적이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기본적인 매너가 있고, 그 도덕이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음.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게 사라지고,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뭐 지금 그 극심당에서 그 사람들 하는 얘기만 보세요. 그 명색이 당대표였다는 친구가, 이준석 같은 친구들 뭐 트위터에 쓰는 글들 얼마나 천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뭐 어디 그냥 저작거리에 앉아서 저희처럼 유튜브 하면서 막말하는 막, 막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공영방송에 나와서 하고 <웃음> 그런 말이 화두가 돼 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심지어 이제 지금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데 정말로 목사가 훔쳐갔어요 그몰려와가쓱와 가지고 공기자 손에 들고 있던 폰 그 기자들한테 핸드폰은요 거의 신주단지에요 음. 왜냐면 여기에 모든 그 취지자료가 음, 다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영상부터 해서 쓱 뺏어가요 이게 막 같이 이러다가 한도 음. 아니고 음.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싹 와가지고 핸드폰 딱 뺏어가지고 싹 도망가요 그게 그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음. 지금 한 짓이에요 저희가 어저께 그걸 아유.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짓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음. 신도들 보는 앞에서 하는 음.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사실 우리 세대들이잖아요. 비슷한 성장기를 거쳤고 음.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던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천해졌지? 종교는 이렇게 날로 갈수록 음. 특색을 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아까 우리 양 목사님 말씀 준 것처럼 호주 아까 예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정치인들이 뭐 자기 입장에 따라 좀 <웃음> 자기 입장을 세게 말하기 위해서 단어를 음. 뭐 강한 강렬한 단어를 쓸 수는 있지만 논리 자체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합리적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뭐진보군 보수건 근데 국내의 어떤 이런 정치인들 혹은 음.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강력한 용어를 쓰는 것까지는 뭐 상관없는데 논리 자체가 망가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동도 상식적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사실 뭐 지금 모든 문화가 그렇죠. 김건희 씨의 그 논문, 그런, 건 짜증 긴내 표절도 아니고. 그게 이 전국 교수들이 거의 나서서 증거를 대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아무런 그런 어떤 반성의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용어의 강력함과 논리의 정합성이라는 점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국내에는 거의 그런 어떤 논리적인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문제고 그게 용인되는 사회 어떤 그 사회적인 현상 같은 것도 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음.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이 허용되는 세상 어,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전에는 그래도 정치인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어느 정도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특히 이제 극우화 되면서 얘네들이 거의 이제 인간의 품격이라든지 이런 거 아예 그냥 다 잊어, 무시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사회가 용인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아 저러면 안돼 저러면 안 돼라고 음. 하는 그런 자정작용을 했어야 되, 가졌어야 되는데 음. 제가 볼 때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거가 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막 대통령이란 사람이 출근하는데 인터뷰하는데 막 뒤에 까치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인터뷰하고 <웃음> 뭐 이런 일이 다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까치머리고 사진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김건희 씨하고 지금 안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웃음> 아무리 지 남편을 미워도. 그렇지. 대통령이 출근하는데, 음. 뒤, 뒤통수, 부, 뒤통수 나가는, 뒤, 뒤라도 봤으면, 아이고저 머리 큰일 났네. 하죠. 그렇죠. 근데 아예 안 봤다는 소리거든요. <웃음> 그렇지. 근데 저는 그 사진에서 음. 뒷머리카이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게 궁금했던 게 아니고, 윤석열 오른쪽 눈이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그래? 멍드름 같은 <웃음> 그래요? 여가 보셨네. 아니 했나? 제가 잘못 봤나요? 여가 여가 노른쪽 눈이 이렇게 응. 뭐 누, 어디 문에 부딪쳤나 아니 면 어디 주먹과 닿았나, <웃음> <웃음> 주먹과 닿았나? <웃음>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하여튼 여기가 이렇게 멍드름 같은 느낌이 받았어요. 응. 아 그래요? 그러면 예.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그러면 같이 사는 건 맞네 다만 맞고 <웃음> 사는 뿐이지 아니 맞고 집에 들어가서 혼자 울고 자다가 퀴즈 <웃음> 뭐, 뭐, 듣고 나갈 수 그런... 있죠 네. 아니 근데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원래 김건희는 어, 밤에 안 잔다고 그러니까 <웃음> 출근할 아, 때 네. 어. 신경이나 썼, 썼을까 어. 어. 어디 갑니까 인간 네. 아니 근데 우, 저, 우리가 우리 세대가 부모님 세대보다 못 배우지도 않았고 음. 엄, 없이 살지도 않았고 그런데 왜 저는 갈수록 세태가 네. 지나그 점이 사실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봐요. 언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뭐 이렇게 지면으로 된 신문이나 뭐 혹은 라디오, 뭐 그래야 이제 TV 정도로 음, 음, 음. 이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 언론들이 클릭수나 뭐 이런 이게 주류나 뭐 비주를 떠나서 음. 음. 클릭수에 지금 돈이 연결돼 버리니까 네. 점점 자극적인 음. 저 내용하고도 틀린 이상한 말까지 막 써가면서 이게 계속 증폭되고 정착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사실 방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만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되고 이게 이렇게 점점 강화되냐. 저는 사실 우리 사람들이 국민들이 뭐 점점 그렇게 이상한 걸좋아하겠다기보다는 음.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주역들이 네. 저는 언론이 아닌가. 맞습니다. 예.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슬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어느 한 분야라도 깨끗하게 유지된 분야가 있으면 음. 그 분야에 존중받는 분들이 한 말씀 하시면 네. 다른 분야 사람들이 이렇게 귀를 귀울이거나 경청하는 음. 음.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는 음. 교육, 정치, 경제, 뭐, 어, 기업, 언론 모든 분야가 다 망가지고 엉망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지도 편다라고 뭐사대지라고그걸 형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적어도 누가 말하면 귤을 기울인다 하는 계층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게 아쉬워요 저는 오히려 뭐 그런 면도 충분히 있는데 이제는 누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해도 음. 그 정치적 입장이나 뭐 다른 입장이 있는 쪽이 맞습니다. 언론으로 매도해버리면 은 네. 결국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존중받는 인물이 이 존재하기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근간이 그냥 제멋대로 흘러가게 되는 상황이 된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인물이 없다기보다는 그러한 인물을 수용할 만한 어떤 언론이나 그렇죠. 사회적 분위기가 네. 없는 게 문제인가. 그렇다면 옛날에 러시아에서 옛날 구 소련에서는 공산당이 사람들을 망쳐버렸고. 미국에서는 테레비가 사람들을 망쳤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언론이 사회를 망친 것 같아요. 음. 아니 저는 그 정치학에서 음. 원래 정치 분석을 할 때, 음. 뭐한 마을로도 비교를 하고, 한 인격체로도 비교를 하거든요. 음.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사회가 하나의 마을이라고 쳐요. 음. 언론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음. 그 마을에다가 소식 전해주고 여기저기 이제 성문 뿌리고 다니는 애들인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거짓말을 해. 그렇죠. 음. 그럼 음. 거짓말을 하고, 지 목적에 따라서 악의적으로 사실을 아, 꾸며요. 그렇지. 왜곡시켜. 네. 그럼 그런 애가 동네에 응.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응. 지가 막, 응? 뉴스레터 치고 막 종이에 저어가지고 막 뿌리고 다녀, 지나치를. 응. 그럼 그런 애들 어떻게 동네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통 두드러 패죠, 그냥. 그렇죠. 두드러 패고 해체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고 그랬더니, 뭐 이미 국제적으로도 신뢰도 뭐 최하이고. 그, 그랬더니, 바로. 이뭐 언론이 뭐 이렇게 얘네들이 탄압하니 뭐니 네. 뭐 이러면서 결국 그 언론에 대한 법을 좀 개정해보지 않을 시도도 무산시켜 버린 네. 거죠 근데 걔가 이제 돈도 좀 생겼어 음. 돈도 그쵸. 좀 생겨가지고 지 주변에도 지 보호해줄 만한 음. 덩치들을 좀 세웠어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음. 자꾸 거기에 이제 회녹대가 아 제가 하는 말이 진짜인가 보다 음. 그 진짜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나도 저 편에 들어야 가될것 같아 음. 이렇게 가는데 우리 저는 뭐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에서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 기독교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고 하잖아. 요 <웃음> 네. 그죠? 네. 그 세상이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말하는 거고, 음. 빛과 소금이라는 거는 어두운 데 비춰주고 가난는데 소금 쳐주는 게 아니고, 소금 네. 거기서 소금의 역할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청정하게 맑게 섞지 그죠? 않게 지 않게 해주는 게 소금의 역할인데, 그럼 그거 뭐하냐고?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도대체 뭐냐고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병 들어가고 썩어가고 있고. 계속 그 명암이 강해지고 있는데 거기서 지들이 더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이고 또 포스트 모던에서도 포스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뭐냐면 권위의 해체가 음.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구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말을 해도 이것은 어 권위의 해체 시대이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기가 쉬워요 어,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교계에서좀 이렇게 되게 그 그래도 그이세대뭐이세대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존중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한번 어떤 그 무슨 다른 <웃음> 이야기였나 어떤 주제인가 이야기를 한마디를 꺼냈는데 얼마나 저쪽에서 씹어대든지 음. 이분이 너무 당해가지고 음. 물론 뭐 목사님이기 때문에 평소에 목사님 은 아우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만 하니까 그게 이제 피곤하셔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음. 돌파를 음. 못 해내시고 이분은 아예 그 뒤로 입을 닫아버리시더라고요 음. 어, 제가 그 직접 들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 시대 하나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개신교 뿐만 아니라 가톨릭 불교 마찬가지. 종교의 역할은, 어, 모든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그 구조들, 사회에 있는 역할, 그 구성원들이, 또 단체들이, 어, 조금은 부패할 수 있고 썩어 가더라도, 음. 맑은 샘물을 종교가 계속 흘려내서, 그거를 씻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씻어내는 역할을. 그래서 맑은 샘물을 계속 쏟아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음. 말씀하신 것처럼 맑은 샘은 커녕 오히려 거기서 세상보다도 더 심한 시궁창물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 세상을 더 물들이고 있고 병들이병병 병 걸리게 만들고 있고 저는 뭐 다른 종교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개신교만큼은 이 짓을 하는 게 너무 분명한 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 대한민국 교회가 교회입니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음. 교회 같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요즘은 뭐 동조하는 사람이 있지 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야뭐 양의 사람이 뭐 이렇게 말을 세게 하냐 그래도 종교에 있지 뭐 일부 드립을 또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비극이 아닌가 그럼 뭐 해법은 간단하네요 기독교 퇴출 운동을 하면 되겠네 사회적으로 <웃음> 아 아, 자 교수님, <웃음> 그, 말씀은, 교수님 그 말씀하시니까 <웃음> 네. 제가 오늘 기가 막힌 그 카톡을 네. 하나 받았어요 네. <웃음> 와. <웃음> 이거예요. 자기가 이런 내용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어, 이게 뭐였냐면 교회, 폐지, 교회 폐지법을 교회 폐지 발의한 21대 민주당 국회의원 78명과 무소속 1명 79명의 의원 명단입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교회를 폐지하자는 발의를 하자. 그에 대한 항의가 많아졌고 발의자가 스스로 철회했다고는 하지만 이들을 잊지 맙시다. 교회를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이렇게 블라블라 왔어. 아니, 근데 그런 거를, 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은, 지, 지는 게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 <웃음> 아니, 그런 법안이 실제로 발의되 발의됐으면 좋겠다. 어, 그러니까. 모르지만. 저도, 그래서 네. 내가, 와, 이걸 발의했으면 좋겠다. 내가 실력 했는데, 진짜 그랬는데, 그냥 너무 웃긴다. 이걸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리고 말았는데, 진짜 발의라도 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음. 저도. 아니, 그, 예. 네. 어? 한 집안 그니까 그러니까 교회다 그런 뭐 기, 개신교다 그러면 한 집안이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같은데. 예, ]구나. 뭐 특히 천주교 같은 하... 경우는 이제 그 제가 맨날 본점 프랜차이즈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본사가 있고, 근데 그이 개신교는 그냥 말 그대로 자기 자영업이라고 해도 그래도 네. 한 식구잖아요, 그죠? 음. 한 가지 상품을 가지고 있는 한한 한 식구인데 만약에 저는 이게 저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본다 말이죠. 근데 저희 집에서 제 동생이 멀쩡하게 지금 잘 있는 동생이지만 좀 팔아, 판다 그러면 얘가 사고를 치고 다녀. 음. 동네 쫓, 쫓아다니면서 막 여자들 희롱하고 막 진짜 물건 뺏고 이러고 다녀요.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가까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책임져야죠. 그렇죠. 음. 제 음. 형으로서 뚜둑 패든지 저 새끼를 음. 감옥에 셔었든지 음.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음. 그것도 나, 아유, 나는 몰라. 나, 내 동생 나도 관리가 안 돼. 음. 이러고 빠지면은 음. 그은 자기 책임이 안 지는 거죠. 음. 근데 저는 그 책임을 왜 교회가 안 지고 있냐 말이죠. 음. 지금 뭐겠어 이산 목사만 타는 말이죠 네. 정광은 <웃음> 왜 거기 안 가냐고. 아니 내가 정광은 때려잡을지, 정광은 때려잡으려 하다가 내가 고소당한 사람이잖아요. 무득태나하고 다 같이 해서 가시자고요. <웃음> 아... 그런데 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는 마을에서. 그 맑은 물과 음. 밝은 빛을 주는 게 빛과 소금이 뭐, 뭐 종교다. 뭐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정치는 이제 더러운 물을 공급한다면 즉그 하수구가 정치라면 상수도는 종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 종교에서 우리가 사는 마을에 맑은 물을 공급하느냐. 좀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어느 어느 스님한테 찾아가라. 어느 어느 스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을 할 것이다. 음. 또 교회에 가면 개신교에 가면 어느 어느 목사님은 세상이 뒤집어져도 옳은 소리를 한다. 음. 천주교에 가면 어느 어느 주교는 어느 어느 신부는 어느 어느 신도는 그양반은 분명히 정확하게 말할 것이다. 이런 사람을 찾기 가 어려워졌다는 거지. 음. 그게 너무나 많다. 다 돌아가셨는? 아니. <웃음>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예 나서지 않게 된 상황이 결국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고 제대로 해도 그냥 상대방에서 언론을 막 동원해서 맞아요. 매도해버리면 맞아요.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요번에도 보면 그 윤석열 씨가 뭐 영빈관을 뭐 하겠다 음. 막 이러니까 <웃음> 그날 아침에 다들 막 언론이 뭐 좋다고 막 이러고 그쪽 진영 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하게 필요하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 국민들이 막 그렇게 문제되니까 전역 때 윤석열이 아 이거 안 해요 이랬더니 또 똑같은 얘기하던 매체들이 아 이렇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안 하기로 했다 막 이렇게 나가는 이런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그 누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이 김거인의 논문것만 해도죠 전국의 교수들이 사교력 포함해서 다 왔으니까 잘못됐다고 그러는데도 그거를 인정하기보다는 아저 정치적인 것 때문에 저런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음, 음. 그쪽으로 몰아가는 이런 사회 분위기와 언론지형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렇죠그 아마 지금은 김수환 추경이 나와도 지금 같은 이 언론지형 속에서는요 옛날과 같은 역할을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980년대 에 네. 그 남미 엘살바도르가 네. 군사독재였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일반 사회언론은 전부 부패하거나 장악을 네. 당했어요 네. 그런데 로메르 대주교가 일하는 그 교구의 주범만은 응. 올바른 얘기를 했어요. 응, 그렇죠. 그리고 그때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로메로 대주교가 설교를 할 때는 국민들이 그 설교에 귀를 응. 기울였어요. 상골에서도 응. 응. 그러니까 우리 엘살바드로 모든 언론이 썩었어도 응. 어, 이 트랜지스터 라디오만은 응. 진실을 말할 것이다. 응. 그래서 일요일날 10시 이사에온 국민들이 그 라디오에 귀를 응. 기울였어요. 응. 그러면 우리 오교수님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언론이 정말 망가졌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음. 좋아, 그러면 각 종교의 종교 언론이라도 진실을 음. 말하면 국민들이 숨어서라도 찾아 들을 거 아니냐. 음. 예를 들어, 뭐, 기독교 방송, 음. 음. 또 뭐, 불교 신문, 음. 네, 네, 예를 네, 들어또 네. 뭐, 카톨릭 평화 방송. 네. 여기가 정말로 진실의 소리, 음. 옳은 소리를 전달하고 하느냐. 저는 그게 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그걸 있거든요. 안 하는 거겠죠, 지금. 예. 지금 지역에서는 이, 각 지금 말씀해주신 각 종교에 속한 그쪽 언론조차도 그런 얘기를 옳은 얘기를 옳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힘의 향방에 그렇죠. 따라서 움직여 버린다. 돈의 문제. 네. 지금 말씀하신 거딱 들어보면은 윤석열이 교주고 음. 그 언론들이 신도네요. 그렇죠, 그렇죠. 장신도들이네요. 네. 저 제가 지금 정광훈이 힘내세요. 네. 전광훈 교회가 가지고 느꼈던 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똑같은 네. 네. 구조라고 좀. 그렇죠. 전광훈 네. 씨라고 한번 했다가 엄청난 항의를 받았거든요 <웃음> 그랬겠지. 아, 아줌마들한테. 어그야뭐 이러면서 나한테 어. 뭐라 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러지. 지금 그러면은 저가 이제 케이블 쭉 TV 돌려보면은 뭐 B T N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천주교 방송도 있고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기독교 네. 방송은 유난히 많은 엄청. 거 같더라고요. 네. 한네개 됩니다. 네 개. C B S, C T S. 네. 아 그리고 어, 저기 뭐야 온누리교에서 만든 그 음. 채널 있고 또 어, 저기 C 채널이라고 음. 거기 하나 있고 음. 어, 음. 다섯 개 있네, 순무몇개 있고 또 다섯 있고. 개. 네. 어. 많죠. 어. 그 외에도 불교는 한차두두개 정도인 것 같고 천주교는 지금 그 카톨릭 평화신문 방송도 있고 네. 대구 교구가 운영하는 카톨릭 신문 있고요. 음. 두 그러면... 개죠. 여기는 뉘앙스가 어떤가요? 저는 그뭐 자세하게 본 적은 없어서 처음에 가도리 평화신문이 출발할 때 음. 함생 신부님이 사장으로 이렇게 역할을 아, 맡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조금 이렇게 기대도 많이 했는데 옛날이니까 음. 지금 뭐 우리 서울대교구가 소유하고 있는 가도리 평화신문 방송은 신뢰도에서는 아주 뭐좀보잘도 없는. 그러니까 신부 수녀들도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음. 일반 신도들도 별로 이렇게 듣지도 보지도 않는. 거의 뭐 홍보 수준의 그냥 내부용 그런 언론으로 됐죠. 그럼 뭘로 먹고 살아요? 아무도 지원해주지 않는데? 근데 이제 그런 신문을 만들 때는 신도들에게 헌금을 얻었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재산 하나가 딱 생긴 거죠. 언론사를. 아, 예, 재단 형식으로. 그냥. 예. 그럼 뭐 기독교 방송은. 기독교는, 하... 자, 이게, 요 얘기만 하나 해볼게요. 음. 뭐, 그큰 데가 CTS, CBS인데, 음. CTS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작부터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있다고 할수 있는, 뭐, 자세한 얘기를 하면 제가 또 이제 고소당할 수도 있어서. <웃음> <웃음> 어. 입 가리고 얘기하세요. 누가 얘기한지 모르겠어요. 아, <웃음> <웃음> 어,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도, 그래도 좀 이렇게, CBS 정도 이야기하면 음. 우리 시민들은 우리 5.18 때그 그리고 전두환 정권에서 바른 언론으로 역할을 했던 우리 변상욱 대기자님이 계셨고 음. 변상욱 대기자님이 바리케이트 치고 방송했을 정도로 그랬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교계는 조금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계, 그니까 CTS가 일반 뉴스 쪽에 있고 녹컷 하는 데 있고 교계에 있는데 교계는 좀 다른 편인데 제 그런 얘기가 음.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이제 여쭤봤더니 cbs의 그주 시청자층이 <웃음> 다 분석을 할거 아닙니까 네, 네. 누가 돈이 어디서 네, 네, 돈이 나오는지를 네, 네, 봐야 되니까 네, 네, 네, 네. 권사님들이래요 권사님 나이 음. 그러면 결국 다 보수적이고 덜 개혁적이고 뭐 이런 분들이라면 사뭐 40대 모르겠는데. 이상 <웃음> 되시는 분들 그렇죠 50대 음. 이상이라고 봐야죠 음. 그래서 어떤 그런 개혁적인 프로를 하기가 음. 어려운 현실이다 아. 그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PD님 한번 뵀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 결국 이 종교 쪽도 시장 논리로 돌아가고 있고, 음. 그리고 본인들이 나름의 기득권이 되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뭔가 뭐 얻은 어, 언제든지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그것아요 뭔가 새롭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보 시도하거나 어떤 잘못된 걸 비판하거나 하는 쪽보다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기가 쉽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뭐 심지어 CBS마저도 어 그런 상황에 있다. 어 아, 그럼 이건 뭐답 나왔네요. 지금 교회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이 CBS에다가 다른 의견으로 더 후원을 하시면 되겠네요. 음흠. 그죠 스폰서를 아.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음. 아휴, 그게 쉬울까 싶어요. 왜냐면 아니, 그래도 그게 가능하잖아요. 충분히 어, 그런 가능성, 그런, 네, 그런 운동이라도 좀. 네. 해야. 근데 이제 그러려면. 네. 그주 시청자층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젊은층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갭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CBS를 볼만한 음. 뭔가 이렇게 그런 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음. 일단은 주 시청자층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얼마 오는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도 존재하긴 하죠. 그런 거 같아요. CBS에서 <웃음> 그런 진보적인 뉘앙스로 방송을 하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CBS를 안 보고, 여기가 <웃음> 뭐. 여기 와 계시죠. 그렇지. 여기 후원하지 마시고, CBS 가서 하세요, CBS. <웃음> 근데 옛날에 그 역사학자, 네. 우리 옛날에 전노스 때 많이 봤던 이거 E.H. 카라는 분이에요. 네. 네. 그분이 한 말씀 중에 뭐 신경 역사학자는 신경. 어디에서 돈을 받느냐에 따라서 글의 내용이 바꿔진대요.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언론이라는 건 청취자의 그 성향에 따라서 언론사 방향 바꿔진대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네. 만약 오늘 우리를 예를 들면 우리 가톨릭의 카도릭 평화신문하고 가톨릭신문이 있는데 음. 독자들이 보수층이 훨씬 많다. 음. 그러면 당연히 그 논조가 그쪽으로 가겠죠. 음. 네.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천주의 문제는 뭐냐면 세례받은 사람이 600만이 정도 된다 하는데 지금 100만도 상당히 안 나오거든요. 네. 500만이 이제 발을 끊었으니까. 근데 나오는 100만 명 중에도 보수층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음. 논조가 맞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그냥 눈앞에 보는 듯 뻔한 거예요. 데 저는 그거는 음. 일부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음. 논쟁이라고 봐요. 음. 처음부터 그런 뉘앙스로 그런 논조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건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바, 서, 방향을 바꿔놓은 건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있을, 예를 닭이든 달걀이든 둘다 보수예요. 둘 무리미야, 닭이든 달걀이든. 달걀이 태어날 때부터 보수면 이거 음. 뭐 그냥. 계속 달암지 채박기도라 지금은 그렇게 되어버렸죠. 제가 음. 볼 때는 흘러오면서 음. 종교가 기득권화 되었잖아요. 음. 그런 측면에서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흘러오면서 조금씩 더 이제 나이도 들고 음. 또 음. 지킬 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는 가톨릭 평화신문이나 가톨릭 신문의 경영진들 음. 사장이 다 신부라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언론을 자유롭게 신도들이 이렇게 운영하도록 놔두는 게 아니고 음. 감시하고 음. 이렇게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데가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 언론의 자유가 있느냐 이건 저는 의문이에요 그렇죠 그건 뭐 불교 방송도 거의 동일한 상황인데요 이제 저희는 뭐 두개 정도 티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종단에서 하는 거또 하나는 그 일반 그 불자가 쉽게 말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종단에서 하는 거는 그~ 불교 방송을 쉽게 말하면 뭐~ 이사에서부터 뭐~ 이사장 뭐~ 주요 보증은 다 승련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용이 늘 고리타분한 그~ 그니까 스님들을 늘 어려운 얘기하는 것만 나와 있고 사회나 어떤 정치 문제에 대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음. 또 종단이 무조건 잘한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다른 건 철저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럼 다른 하나 어떤 일반인이 어쨌든 운영하는? 근데 이게 또 불교라는 어떤 좁은 틀 안에서 되다 보니까 그런 뭐 비판적인 어떤 언론이라기보다는 그냥 또이 불교가 사실은 기독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포기 이 신도 숫자가 적거든요. 돈을 내고 막 이러는. 음. 그래서 뭐 책만 해도 근데 큰 돈이 많다면서요, 불교는? 뭉탱이 돈이 아니, 팍 아니요 뭉탱이 돈은 근데 이제 부동산, 개인들이 부동산 아. 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거고 네. 아, 그래. 전반적으로 이 방송에 이런 어떤 후원이라는게 없다 보니까 이 사설, 뭐 사설이라고 말해야 되죠? 사설 방송은 돈을 출연하고 싶은 사람한테 돈을 받고 출연을 시켜주는 상황이다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생판 듣지도 못한 이상한 광고 승려가 예, 예. 돈을 왕창 내고 나와서 제가. 시간대를 사서 자기가 나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웃음> 네. 이게 정말 전혀 건강한 언론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죠 교수님 하고 말씀하시니까 음. 제가 재밌는 음. 얘기 드릴까요 음. 뭐 지금 단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음. cts는 30분 설교에 회당 200을 음. 냅니다 음. 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는 거죠 목사가 음. 아, cts 250 <웃음> cbs 200 내고 네. 설교 방송을 틀어요 예, 틀어, 그니까, 이거지. 야, 내가 너네 광고에 홍보해주는 거잖아. 너네 교회, 너네 목사. 그러니까, 한 달에 <웃음> 한 천만 원씩. 그리고 또 재밌는 거. 무슨 프로를 만들어요. <웃음> 음. 그러면, 저 직접 제안을 받아본 사람이라 아는데, 음. 어떤 무슨 그 기획 프로 같은 걸 만들잖아요. 음. 그러면, 그 시, 그 출연하는 사람이 돈을 다 모아서 내. 어. 음. 그 제작비를 네. 만들어. 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요. 그게 지금 거의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돈을 내고 여기 나와서 방송을 네. 해야 되는 거야 잘 됐네 그러면 응. 그한돈 천만원 모아가지고 응. CTS, CBS 한 1시간씩 한 하세요 그렇네. <놀람> 우리가 돈 모아볼 뭐 테니까 하세요. 하면 되지. <웃음> 할래요? 응. 하면 되죠. 그럼 나좀 도와줄래? 아니, 돈 주면 시켜준다든지 이런 거 하는 거지. 하면 되죠. 그안 우리가 할수 있어요. 예. 네, 네. 어. 아니 그렇게 해서 오케이. 우리 목소리를 낼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는 게 맞죠. 뭐 콜. 지금 250만 원, 200 200만 원 이거 없어가지고 여기는 조금 싼거 같은데 하여튼 저희는 약간 <웃음> 가좀 세지만 저희도 B.T.N.들 <웃음> 그럼 제가 계속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걔네 그 사람들이 그 집단들이 자기네들끼리 카르텔을 만들어 놓는데 우리가 들어갈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돈만 주면 해결하는 안돼단 돈은 있어요 뭐냐면 네. 사실 저도 그걸 옛날에 한번 생각해 봤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내고 들어가면 주변에 기존에 이제 저희 돈 챙겨 먹는 사람들 네, 네. 나오던 사람들이 야왜 저런 애를 나오게 하냐 뭐, 방송 맞습니다. 거부하면 더큰그 돈이 크기 때문에 이 방송국은 자기의 돈 내고 출연하겠다는 놈들이 다 떨어져 나갈까 봐. 음. 이거 하나를 그냥 안 받는 수는 있어요. 좀더 그렇게 맞추 그래서 아마 더 돈을 네. 더 요구할 수. 아니, 뭔 얘기 할지 모르겠어. 우리 1 0 0 라이브로 가자. <웃음> <웃음> 라이브로 해야만 <난 웃음> 되겠다 하고 사역 <사연>, 그 시간을. <웃음> 어? 어, 그거 왜 못합니까? 저희 지금 3300분 라이브로 보고 계신데 만 원씩만 내면요. 지금 며칠 동안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할수 있어요 아니 뭐. 1년에 1억을 꼬라 박아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음.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음.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죠 음. 음. 아니, 진짜. 우리가 TV 광고가 네. 필요하다면 TV 광고도 해야 되는 어. 거예요 그돈 1억 나한테 줘라 <웃음> 아니 근데 굉장히 <웃음> 단가가 싸네 그게 뭐냐면 대형교회에서 하는 네. 방법들입니다 네. 네. 뭐냐면 어, CTS든 CBS든 그 메인 방송들의 자꾸 내 방송 이름을 얘기해서 큰일 났네, 네, 라이브인데. 괜찮아요? 나는 <웃음> <난>, 생략하고 <웃음> 얘기했는데. 네. 어, 거기다 한다, 1년에 한 1억씩 뭉태기 돈을 그냥 줘요. 네. 자기 출연료 내는 거 상관없이. 아, 후원을 하는 겁니다. 후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네. 무슨 뭐 세습이다. 네. 아니면 뭐 목사가 무슨 뭐 설교 표절을 했다. 네. 사건 터졌을 때 방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죠. 못 하죠. 네. 침묵. 네. 길들이는 거네, 언론을. 예, 네, 1년에 1억이 날라가는데. 네. 그런 식으로 다 장사를 합니다 그게 김사만이 하는 짓이고 오정현이 하는 짓이에요 아니 뭐그 신도들보다 우리 구독자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네, 있어요 네. 사실 목사님, 스님또 신부님들 이렇게 쭉 보면 참 괜찮고 올바로 사는데 자기 조직에서 어디 언론을 뚫지를 못해요 음. 자기 목소리를 음. 낼 데가 <웃음> 없어요 네. 왜? 출연을 안 시켜죠 음. 그렇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음. 우리 어, 시민언론 더 탐사에 네. 불교, 개신교, 카톨릭에 정말 존중받고 음, 음. 어,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을 음, 음. 돈안 받고 여기다 음, 음. 출연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돈 드릴게요. 출연을 출연 드릴게요. 돈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어, 우리 <웃음> 더 탐사가 24시간 방송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네. 하루에 1시간이나 만들어가지고 어? 예를 들면 뭐 <웃음> 월화는 목사님 네. 나오시고 음. 뭐 수, 음, 검은, 천일나오고그 뭐 음, 음. 다음에 다른 날은 신부님 나오셔가지고, 네. 뭐 1인당 한 20분이라도 주고, 음. 그러면 정말 그런 분들의 말을 듣고 싶은 그 불자나 성도나 신도들이 이리 올거 아니에요. 뭐. 종교, 그걸... 종교개혁을 더탐사하시고 아, 하시죠. 네, 네. 네. 음. 바로 준비하시죠. 저희 음. 로 노는 시간 네. 많아요. 네. <웃음> 다만 저는 우려는 이제 네. 이 불교 쪽은 그런 승려가 있을까 <웃음> <웃음> <웃음> 나왔다가 나왔다가 <명진신이 웃음> 끌려가가지고 또, 또아 지하에서 막투려 막. 막 아니, 그러면 수 있어요. 불교는 우 네. 교수님 100% 다해려돼 괜찮아요. 아, 네. <웃음> 아, 아, 근데 카톨릭도 문제야. 아니, 제가 실은우리 방송하기 전에 아니, 제가 섭외를 했잖아. 요 신부님 섭외하려고. 아니, 목사님, 마시잖아요. 저 베트남 갑니다. <웃음> <웃음> 방송 나오는 순간 베트남으로 보내버린대 아, 그래요? 예.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 뭐...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그건 돈을 좀 많이 질러야 되나, 우리가? <웃음> 아니, 근데 <웃음> 카톨릭은 네. 이 라인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 개신교는 꽁 잡는 게 매니까 나처럼 삐져 나와 가지고 다들 뭐 이렇게 할수 있지만 어, 아 그러면 음. 카톨릭은 일단 포기해버리고 <웃음> <웃음> 불교하고 개신교라도 네. 우리 더 탐사해서 네. 뭐 하루에 종교 뭐 방송하는 거한두 시간을 해가지고 네. 정말 전국 각지에 숨어 있는 훌륭한 정말 목사 스님들 음. 또는 여성도 그 신도 이렇게 음. 불자를 모셔가지고 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오케이 할게요. 하고 저희 밑에 오픈 스튜디오 만들잖아요. 네, 한두달 네. 있으면 다 완성되거든요. 네. 거기 한 몇백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럼 네. 채우면은 네. 그럼 거기서 아예 예배도 네. 보시라고 하고 네. 자리를 드릴 테니까 대중 강연도 하시고 네. 방송으로도 하시고 우왜 못해요? 아, 그리고 그거... 만약에 우리나라 신부님들이 베트남 갈까봐 못한다 그러면 외국 신부님들 을서고해서라도 <웃음> <웃음> 하시죠 좀. 음. 아니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언데요. 아마 네. 카톨릭. 그 개혁은 검찰개혁보다 어려울 겁니다 조계종의 <웃음> 네, <어려운> <웃음> 개혁도 검찰개혁보다 어려울 겁니다 아씨 뭐야 <웃음> 하여튼 찾아보시고 아, 하여튼 네.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도 어디 안 받아줘서 여기 계신 거아니가요 <웃음> 총단에서 안 받아줘서 아니 그렇게 한번어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인 거 아니 그래서 안 되면 네. 신부들 뭐또 스님들 안 나오면 그냥 두 분이 하세요 응. 아 근데 진짜 이게 네. 그각 종교 중에서 가장 사회적 참여가 참,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개신교 잖아요 네, 그 개신교는 비교적 자유롭잖아요 그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잖아요 음. 말 그대로 자영업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네. 안 된다는 게 음. 그게 그 정강훈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네. 거꾸로 양의삼 목사님도 사람 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음. 목사들이 음. 새가슴이에요 잘찾아보세요잘찾아세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네. 계신교에서 정말 듣고 싶은 목사님, 음. 어, 이런 분들 명단을 좀 댓글에 적어가지고, 음, 그분들을 종교에서. 좀 계속 돌아가면서 시간을 드리고, 아, 저 저희... 스님들도 네. 그렇고. 그러면 좀... 지금 저희 구독자 구독하시... 지금 그 보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3,400분 계신데, 여러분도 다 대부분 종교인들이시잖아요. 음. 본인이 알고 있는 음. 아 우리 스님 아니면 우리 목사님 우리 신부님 정말 괜찮다 하면은 저한테 댓글로 달아주세요. 음. 연락처도 주시면 좋고 음. 뭐 연락처까지는 그러면은 저희 그 밑에 있죠 저기 어, 벌써 한명 네? 나왔어 제보 벌써 한명 하는... 나왔어 양이삼 네. 네. <웃음> <웃음> 양이삼 그냥 웃고 가고 그 제보 메일 있어요. 그쪽을 알려주세요. 저희가 접촉해가지고 그분들 모시고 방송을 만들어 볼게요. 진짜. 지금은 종교가 무엇보다도 사회, 이 사회에 빚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때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CBS, CTS 이런 데돈 줘야 간다면서요 거기는 우리가 모아서 돈을 좀 따로 모아서 아 우리 나오신 분들 중에 이분 한번 내보내보자 음. 해서 구원 타자로 한번씩 내보내는 걸로 음. 그거 그돈 가지고 할수 있으면 다 하죠 <웃음> 그러니까 계속만 우리, 돈 있나? 우리 더 탐사가 네. 네. 훌륭한 숨어 있는 어, 목사 스님 신부를 발굴하는 아, 좋은 역할로 네. 네. 네. 그그 얼마나 우리 사회에 기술 사회 네. 주는 거예요? 제가 또 아, 제가 우리 그 촛불행동 종교개혁 네. 특위 위원장이잖아요. 음. 아 내가 또할 일이 생. 책임지고 같은데. 하세요. 아난 아, 네. 아, 너무 네. 일이 많아. 요즘 쉬고 싶어. <웃음> 아 토요일 날도 가서 소리좋아 목소리 버리게 됐잖아요. 그 그러니까, 아, 추천할 이건, 때 네, 추천할 바로, 때 주의점 하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은 <웃음> 이. 겉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하는 스님 목사는 빼주십시오. 음, 맞아요. 즉, 비판 정신이 살아있고 음. 지금 계속 얘기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최소한 이 흐트러진 모습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음. 항상 듣 좋은 얘기만 하는 스님, 스님이나 음. 목사님들 음. 계속. 그러면 음. 인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음. 뭐, 그치. 뭐, 항상 정말 마음 따뜻하게 해주고. 음.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사회에 대해서 정말 촉을 세우고 음. 비판 정신을 동시에 말씀하는가를 살펴서 추천해 주십시오. 아. 네 대부분 추천은 좋은 얘기하는 스님들은 막 나와요. 예, 근데잘 들여다 보면 음. 결코 주류에는 이 비판하는 얘기를 안 하는 이 종교인들 꽤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시죠. 그런데 저는 이걸 염려를 하는 네. 왜냐하면 음. 어차피영단 이제 추천이 됐잖아요. 음. 그러면 음. 불교에서는 우 교수님이 네. 심사위원장을 하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웃음> 아, 글쎄요. 우리 목사님이 심사위원장을 하고 그러네, 그러네. 어, 무슨 그래서, 말씀인지 네. 아시겠죠? 네. 사람 좋은 사람 말고. <웃음> 네. <웃음> 저희 같은 사람들. 네. 그리 우리 이런 보셔보죠. 것도 한번 해요. 나중에 여기 스튜디오에서 <웃음> 보면 저는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네.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가? 네. 여기에, 음,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인 것 같아요. 행복 음. 어떻게 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음. 물론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틀린 거 아니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땅도 천국이 되어야 하고 천국이니까 음.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공개방송 같은 걸 한번 하면, 네. 각자 어떤, 뭐, 이렇게 삶의 문제도 있고, 고민도 있고, 음. 이럴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성향이, 아, 난좀 불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음. 우리 우정 교수님한테 질문도 하시고, 음. 음. 또 우리 교수 우리 선생님께도, 소장님께도 질문도 하시고, 이런, 음. 그런, 그, 뭐, 법륜수님도 그런 거 많이 하시지만, 네. 음. 그, 그러니까 그분은 뭐, 워낙 사회 비판이나 이런 건잘안 하시는 분이니까. 음, 안 하죠. 예. 근데 그 말고 진짜 우리의 어떤 그 함께 이런 사회적인 고민도 하시고 이런 분들 함께 모아서 모여서 서로 같이 좀 이야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또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에 이제 종교라는 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회 내 주변 환경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살아가느냐 그 프레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 지금은 거의 뭐그 금전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맞아요. 시대에서. 네. 우리 대부분은 이제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가치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일깨워주는 게 종교의 역할이라고 저는 봐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종교 대부분의 모습들이 자기들도 덩달아서 황금 만능중에 빠져있으니까 예, 네. 더 하지. 네. 네. 네. 네. 그 거기에서 좀 자유로운 분들, 정말로 각 종교 가 갖고 있는 어떤 이념들을 전달해줄 수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계속 가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은혜받고. 음. 저희도 은혜 받고 네. 다 좋을 것 같아요. 네. 2법사님법사님을초청하자니 아, <웃음> 법사라서 안 돼요. 공법사청하자면 법사라서 안 돼요. 1 2법사아을 초청하자면 요그 제가 항상 놓치지 하으려고을하는게 윤석열 퇴진을외치하자금뭐사라 음. 정권 돼도하자 외치지만 음. 저의 그 마음의 행복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합니다. 음. 일단은 <웃음> 싸우다가 내가 피폐해 질수 있어요. 원래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악마하고 싸우다 악마가 된다고. 음.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은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다가 번뜩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놈들은 권력에 돈에 미쳐있는 놈들 얼마나 음. 과연 행복할까. 그게 다행 진짜 행복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삽시다. 네. 진짜, 본을, 본때를 보여줘라도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자. 그런 음. 얘기를한 적이 있는데,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우리가 민주시민들이 예, 싸우고 투쟁하는 것도 좋지만, 내 마음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막 넘쳐서 저놈들 보고 부러워 죽으라고, 음. 어? 부러워 뒤져버리라고 우리가 진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예. 그, 그런데, 그런데 그, 어. 우리가 여기서 훌륭한, 음, 그, 스님, 목사, 신부님들을 이렇게 발굴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만약 우리가 합의를 음. 했다면 그 기준에 대해서도 토론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를 들면, 유명하냐, 인기 있냐, 이것은 전혀 고려할 네, 사항이에요. 맞아요. 그럼 안요 진짜 부처님의 행동과 말씀을 이렇게 네. 따라 살고 전해줄 수 있느냐. 네. 또 예수의 그 말과 행동을 따라서 좋은 설에만 할 뿐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고. 음. 그 중에 욕을 먹는 사람도 많을 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기준도 좀 토론하고 음. 그러다 보면 시청자들도 이 목사 신부 스님을 고를 때더 정교해지고 더 정확해지는 기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개 오디션을 봐야 되나요? <웃음> 인물에 대한 평보다는 그, 네. 그 고르는 기준을 네. 우리가 좀 논의하면 시청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딜레마가 좀 있어요. 음. 제가 사실 뭐 기자 출신도 아니고 언론인 출신도 아니지만 이걸 하다 보니까 야, 기자 정말 할 짓이 못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 왜냐하면 안 좋은 것만 찾아다녀요. 맞아요. 음. 안 좋은 것만 찾아서 그거를 보여주는 일이에요. 저희가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아, 저게 저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인지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저희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항상 어두워지는 거예요. 음. 저희 얘기 자체가, 삶 자체가. 음. 안 죽어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저는 같은 의미에서 의사들도 굉장히 못할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네. 근데 지금 이거는 그런 분, 그런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그 악, 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수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음. 아, 이미 계시지만 선을 보이는 거죠. 이분 말씀 한번 들어보자. 음. 이거는 그 제가 갖고 있던 딜레마를 음. 낼수 있는 <웃음> 아니 최 감독님 음, 네. 언론인들은 네. 어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드러내는 거죠 어둠이 여기 있다 음. 이런 정말, 정말 지긋지긋한 어둠이 음. 이걸 보여주시는 역할이잖아요 아. 이 역할이 하나라면 거기다 빛을 쏘아주는 역할도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이 빛을 쏘아주는 역할이 종교나 교육이나 음. 이런 분들이 해야 될일 같아요 음. 음. 네, 얘기 저는 뭐 공감하는데 그 전에 지금 최감독님 말한 지점에서 좀더 살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음. 보는데요. 결국 기자를 활동이나 뭐 검사들도 비슷하겠죠. 변호인들도 음. 의사들도 그렇게 나쁜 거를 이렇게 보면서 본인의 마음이 좀 황폐해지는 지점. 네. 그거는 저는 오히려 이 소극적인 자세로 자기 그 역할을 할때 그렇다고 봅니다. 음. 즉, 아 이거 나쁜 건 찾아서 보도해야지. 막 하다 보면 아 이런 나쁜 거 보니까 너무 내가 힘들어 이게 아니라 아 이걸 통해서 내가 우리 사회에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역할을 하는구나 음. 이렇게 자기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때 그러한 문제점을 수없이 접해도 아 이걸 찾아서 오히려 우리 음. 사회를 내가 건강하게 하는데 기여해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걸 많이 접해도 음. 결코 자기가 피폐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더 그만큼 우리 사회에 공공적인 측면에 기여한다고 해서 뿌듯할 수가 있거든요. 아직 뿌듯할 정도는 실력이 <웃음> 못 되는 <했는 웃음> 것 같아요. <웃음>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그런 걸 임하고 네. 그럴 때 이제 또그 다음에 음. 이제 우리 회장님 말하는 역할이 분담이 또등장하고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네. 들어본 네. 적이 있거든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은 음. 5년에 한 번씩 전혀 자기를 모르는 다른 음. 주의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상담을 받고 음. 슈퍼바이즈를 음. 예, 받죠. 예, 예. 5년에 한 번씩은 음. 해야 된다 그래요. 왜냐면 정말 이상한 분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정신과 의사는 음, 음. 그래서 잘못하면 동화될 수도 있고, 자기도 그렇게 될수 있어서 음, 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우이정 교수님의 말씀, 뭐 내가 일단 어찌 보면 그건 내공을 키워야 되는 음. 그것도 그게 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짜 그이 저도 음. 지금은 제가 그 비교적 다른 목사에 대해서 행복한 게 제가 온라인으로만 사역을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교인들을 막 대면 대 직접적으로 접촉할 일이 많이 없어요. 음, 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 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아요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소장님하고 지 윤석열 탄핵 가서 막 외치곤 했지만 저는 음.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행복하거든요 음. 그게 근데 대부분의 목사들은 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여튼뭐 네. 저 오픈스튜디오 음. 만들면 부응이 하실 거예요? 전래 <웃음> 너무 멀어. 오는 분들이 너무 멀것 같아. <웃음> 아, 이래로 한번 올때다 한번 몰아서 하주고 음. 그런데 얘 우리 직업 중에 꽃을 기르는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기쁨을 누리는 분도 있고. 음. 또 쓰레기 저 처리장 가 가지고 그 더럽고 좀 냄새 나는 쓰레기를 이렇게 분류하면 행복을 느낀 사람 있잖아요. 음. 네. 뭐, 브라질에 레오나르도 보프라는 신부가 보포, 있었어요. 예. 해방신학자. 네. 이분이 스스로 신부직을 이제 포기하고 음. 그 당시 그 교황 어, 요한바오르 2세의 그 압력에 많이 시달리다가 이제 스스로 신부직을 포기하고 음. 그래도 계속 신학자로 살다가 어떤 여인을 만나 결혼했어요. 예. 근데 그 여인이 어떤 분이었냐면 우리 난지도 쓰레기 음. 그 네. 시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데서 쓰레기를 줍고 분류하는 음. 여성, 의 어. 과부였어요 어. 근데 아이가 몇명 있었어요 음. 근데 그걸 보고 이 보프 신부가 충격을 받았어요 음. 그 쓰레기를 분류하고 이렇게 고르는 걸 보면서 음. 정말 이분이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이 연결이 된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정말 세상에 이런 분도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고 음. 그런 생각을 음. 했습니다 네. <웃음> 저는 그 오늘 아침에도 기사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몇년 전에 본 기사 중에 그 울산에 그 달동네가 하나 있거든요. 예. 거기에 사시는 가족 얘기인데, 음. 그 아빠가 우연히 이제 로또를 하나 샀다가 그게 1등 당첨이 됐어요. 음. 근데 그 사연이 한번 이제 신문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를 집에 들고 갔어. 집에 들고 와서 가족회의를 한 거예요. 예. 가족회의를 해서, 그~ 고그 앞집에 그~ 집 건너편에 그 소아암을 앓는 애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난 이거 쟤한테 주고 싶은데 쟤네 집에 다 이제 그~ 못 사는 음. 그~ 이건 뭐~ 이제 큰돈이니까 나 혼자는 이렇게 생각못 하고 결정못 하고 가족회의를 했더니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 둘이 있었고 뭐 엄마 있고 그 아빠가 그 얘기를 했더니 다막 박수를 쳤대요 음. 그래서 그냥 줘버린 거야. 이 투병에 쓰라고. 음, 음.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2등에 당첨이 됐어요. <웃음> 그거를 또 그렇게 기부를 하신 거예요. 그게 더 신기하다. 그두 네, 그 번째 하신 기부한 때... 것도 신기하지만 네. 2등에 당첨됐다는 것도 신기하다. 네. 그두 그두 번째 한걸 가지고 이분이 그 소아암 재단 그러니까 그런 애들 이제 알게 된인지를 어, 네, 하게 되면서 네. 소아암 재단에다 그냥 기부를 해버리신 거예요. 음. 그리고 이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네.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어른사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인터뷰한 이유가 자기가 그걸 줘봤더니 되게 모자라는 것 같더라. 음. 그래서 이게 좀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좀 여기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음. 인터뷰를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거를 보고, 그 제가 어디선가 이제 그 불교 관련 서적에서 읽은 음. 구절 중에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날때부터 부처도 있다. 어. 이게 뭐 부처가 꼭 우리가 공부하고 막 이래서 되는게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처가 있다라고 수 있어요. 하는 얘기가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 범접하지 못할 정도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정말 종교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분이 신앙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예. 자, 우리 교회가 무슨 얘기 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 막 음. 이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는 짓은 다 이명박이야. 어? <웃음> 탐욕에 쩔어가지고, 음. 자기 욕심에만 쩔어가지고. 그런데, 신앙 밖에 있는 분들 중에 그렇게 사는 분도 있어요. 제가 박원순 시장 얘기 많이 하는데, 음. 박원순 시장이 자기가 진집두 채나 팔아 가지고 음. 그 시민사회 활동을 하고, 음. 다그 단체들 기초를 음. 이렇게 지원하고 음. 이렇게 했대잖아요. 뭐 저는 뵌적한 번도 없지만, 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 지옥 간다고 이따위 말을 함부로 할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 어? 이거 협박이죠 그렇죠. <웃음> 그렇게 흉내도 못 내면서 우리 시대에 어떤 목사가 자기 집을 한 채라도 내놓는 목사가 누가 있습니까? 저도 솔직히. 그건 나 자신 있게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뻔뻔하게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간다. 뭐뭐 뭐 했으니까 지옥 간다. 이따위 말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수준이고 이게 종교의 수준이라면 우리 교수님 늘 말씀하시는 거 진짜 기독교 계신 게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웃음> 그 사람들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죠? <웃음> 그런 그뭐 천공한테도 이렇게 막 천공 제가 스승님한 갔었잖아요. 맞아요. 한 300명 되는 사람들이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부르면서 울어요. 음. 그 머리 허면 럼 앞에 갖다놓고 <웃음> 아, 니천광훈이 좋다고 난리친 인간은도 있잖아요. 한, 한, 한 그거를 <웃음> 네. 그 사람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음. 대신에 그 사람들을 극복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맞습니다. 네. 예. 걔들한테 걔들한테 아무 말 못하고 아이고 저사람들 어떻게? 난 그냥 덮어놓고 모른 척 할래 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그냥 정말로 정광훈이 아닌 양의삼이 그 자리 서고 더 좋은 신부님들 목사님들 스님들 그 자리에 서는 순간에 극복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음.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깨닫겠죠. 저런 사이비 종교인한테 우리가 속았구나. 근데 대안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네. 정신과 의사 우리 우리나라의 정신과 의사 대부 선생님하고 네. 박사님하고 방송을 해봤는데 못 깨닫는데요. 확증 <웃음> 음, 편향은 네. 안바뀐 네. 됩니다. 죽을 때. 그렇죠. 이 음. 종교의 특징이 신도들에 대한 가스라이팅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그 물들은 경우는 그참 고치 어렵습니다. 물론 네. 그런 시도는 끊임없이 해야 되지만 그것이 결국 이것이 치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그렇게 된 적이 없나요 그러니까 뭐 <웃음> 한 마리 잃은 양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뭐냐면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있는데 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그렇죠. 거 네. 그게 중요한 네. 거죠 네. 네. 우리는 미래를 보고 사는 거니까 음. 네. 네. 네. 아, 우리 그 얘기 해야 되지 않아? 요 <웃음> 네. 정, 뭐. 교부를 얘기하자고, 그니까. 어 이간이 오는, 뭐. 정교사회가 됐네. 네, 저는 얘기. 사실, 이게 정치 얘기라고 생각해. 우리가 음. 여태까지 했던 얘기를, 뭐, 예를 들 정치에다가 대입을 하면, 정치인들 대부분이 사실 우리가 지금 욕하던 종교 지도자들하고 같단 말이죠. 음. 저는 심지어는 제가 저하고 오랫동안 연을 맺었던 한 정치인은,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모든 정치인의 꿈은 재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재벌. 네. 음... 이명박도 재벌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직을 음... 이용을 한 거. 복사하고 똑같은데? 응. 아, 그래요? <웃음> 똑같다니까요. <웃음> 그래서 다 재벌이 그러니까 정치의 목적은 재벌이다라고 아예 못 받고 자기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음. 네. 정무시라고 있어요. 근데 아나 그분 알아. <웃음> 몰라요. 근데 그. 그니까 지금 종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종교를 사실 저희 네 명이서 모여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궁극적으로 전달하는 얘기는 이건 종교 얘기가 아닌 거죠. 네, 사는 삶의 네, 얘기죠. 다 삶의 얘기인데 네. 삶의 방향을 각각 다른 방향에서 보고 또 종교의 디테일한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그런 자리인데 지금 이 얘기가 사실은 지금 정치권에 대입을 하면 똑 같습니다. 음.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교회에 가서 딱 느낀 게, 응. 여기가 <웃음> 태극기 부대의 본산이구나. 그것도 주옥승 씨도 그교회 다니더라고요. 마침 그것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우, 반갑게 인사도 했는데. <웃음> 네. 못 알아보지.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는데, 음, 네. 저는 그 양반 알잖아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아우 선생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세요? <웃음> <어렸을까요? 웃음> 그러니까 자기 <저기> 교회에 <웃음> 다닌다 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웃음> 거기는 종교와, 그러니까 사회비 광신도와, 태극기 부대가 합쳐져 있는 데거든요. 음, 그렇죠. 지독한데요? 그렇네요. 네. 두 개가 다 합쳐져 네, 있네요. 다 있는데, 네. 근데 그 교회를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런 종교적 신념이 삐뚤어진 정치적 신념도 똑같이 가고 있지 않나. 뭐 정치인들 뭐 얘기해봐야 뭐입만 아프죠. 네, <웃음> 우리가는 히틀러. 네. 네, 네, 우리가 너무도 잘아는그 사람들을 속이는 그 대명사로 자꾸 이름이 나오는 교배일스 독일이 음. 네. 둘다 성당 이었어요 그러니까. <웃음> 이 예,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가 오랫동안 많은 얘기했지만 종교는 없어질 거다 음. 이런 주장하는 분이 있고 음. 안 없어질 거다 하는 음. 그 주장이 있었어요 네. 네. 자 종교가 사람의 지혜가 커지고 이성이 커지면 제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종교는 저절로 사라질 거다 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포이어바 음. 음. 막스 프로이드 음. 음. 그 사람들이 그예언 했는데 지금 사라졌습니까? 더 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거에 관한 논의는 또 다른 논의라고 하고 음. 우리 이 낱개젖 요 프로가 음. 좀 좋은 종교인, 좋은 신도는 좀 이렇게 부각시켜서 음. 우리가 좀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하는데 도와주고 음. 나쁜 종교인들은 좀 혼좀 나게 하는 그런 대로만 해도 우리 프로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단 세 분이서 음. 각그 맡고 계시는 종교 음. 인들 한 분씩 일주일에 한 분씩 섭외를 해오세요. 일주일에 어한 명씩요? 일주일에 한분 정도는 새로운 얼굴. 뭐꼭 새로운 얼굴 <웃음> 아니도 돼요. 아 이분 말씀이 좋고 더들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음. 한 달을 해도 돼요 그분. 음. 그죠? 그래서 따로 저희가 시간을 마련해서 멋있잖아요. 딱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해주시는 걸로 배경이 순간순간 변할 거예요. 아 이건 그냥 이미지예요. 이 뒤에 어. 모니터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아니 여기 이또뭐 어떤 얘기할지에 관련된 네. 화면이 나오면. 아, 그럼요. 될까요? 가능합니다. 오늘 왜안 나와요? 아, 아니 뭐 <웃음> 자료가 없잖아요. <웃음> 오늘은 라이브. 저희 뭐 다른 거한 번만 바꿔줘 보세요. <웃음> 오늘은 라이브여가지고. 어, 그래. 아 여기는 그냥 이 뒤에 큰 음. 모니터를 하나 달아놓은 거예요. 음. 네. 우리. 동영상도 되고 다 돼요. 댓글에서 음, 음. 많은 분들이 막 추천을 하시는데, 음, 음. 제가 볼 때는 음. 이분들이 그더 탐사니까 안 나온다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 당연히 안 나올 네.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일단 네. 탈락. 예, 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데 <웃음> <근데> 훌륭한 분들 <웃음> 네. 같으면 더 탐사가 불러주면 네. 적재적소다고 환영할까요? 음, 음. 그렇죠. 네. 그래야죠. 그래야 네. 정상이죠. 근데 그런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있을까? 오, 우리 한번 찾아보는 거죠. 충분히 많을 들어갔어요.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 스님들 중에도. <웃음> 음. 정말 그 이름은 크게 나지 않았죠 훌륭한 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음. 정말로. 그런 네. 분들은 근데 하여튼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데 잘안 나오려고 그런 것처요 그렇죠. 네. 그러면 불자로 그 음. 불자들 모셔도 되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저기 두들겨봐 좀 박정규 음. 그 불자 있잖아요. 음, 네. 그런 분 불러가지고 음, 네. 당신 왜 맞았느냐 뭐 하다가 맞았느냐 이런 거라도 음, 네. 하고 그분이 지금 발언할 언론이 없잖아요. 음, 네. 그런, 그렇죠. 입, 그런 분들 그러네. 가서 좀 이렇게 해주고 음, 네. 왜 맞았느냐. 도대체 뭐 하다 봐 이렇게 한번더 해보고 음, 음. 또 옛날에 그 저기 뭐예요그설조스님 음. 지금 살아 계셔요 네네. 그런 분도 부르다가 왜 그러면 조개종 계획을 위해서 그렇게 늦은 나에단식을 했느냐. 음. 그것도 한번 해보고. 음. 그런 언론을 좀 터주는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반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웃음> 제가 볼때 목사, 신부, 스님들 중에서는 찾기 쉽지 않겠다. <웃음> 차라리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이 와야겠다. <웃음> 아니 나는 목사님 나 100명도 내가 고를 수 있어요. 진짜 오. 추천할 수 있어요. <웃음> 너무 훌륭한 분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좀 천주교 신학자로서 자괴감이 드는 게 뭐냐면 너무 우리 그 개신교인 훌륭한 목사님 많은 걸 발견하면서 기쁨을 놀렸어요. <웃음> 와. 여기 정말 희망이 솟는 것이 계신 거구나 음, 음. 훌륭한 목사님 너무 많으세요 아니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웃음> 아니 저는 그 목사님 회친이 (500명이) 넘어요 그래. 근데 오. 정말 훌륭한 분 많으세요 음. 깜짝 놀랐어요 음. 약간 왕따하셔도 <웃음> <웃음> 아니, 제가, 제가 교계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목사한테 질려가지고 아무튼 아닌가? 뭐~ 우리 방송 방식은 네. 뭐 설교를 네. 하셔도 좋고 예 네. 응. 이제, 이제 이게 근데 뭐. 종교인들을 뭐. 향한 설교는 아니니까 약간 그렇죠. 대중 연설 방식으로 그런 혼자 하셔도 되고 각 이제 전담마크를 하셔서 스님이 오시면두분이서 예. 대담하셔도 을 되고 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우리가 하는 거왜 네 이거 그런지, 말고, 네. 이건 우리끼리 떠들어야죠 또, 바빠, 또 바빠지네 <웃음> 아니 예를 들면 목사님 오시면 양목사님이 둘이 대담하시는 음, 거예요 네, 네, 네. 네. 근데 불자나 스님 오시면 우리 교수님이 그시고 얼마든지 좋죠 음. 저는 그분들한테 설득을 할때 이렇게 네.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의 사회적 책임을 지져라 음. 네. 남들이 지금 다 해방놓고 망가뜨리고 있는 거를 그, 당신은 아니지 않나요 그 책임을 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이렇게 하면 은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실 겁니다 당신을 지금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음. 당신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위원이라도 한번할 자리다 한번 해봐라 <웃음> <할 거예요. 웃음> 이럴 것 같아요 잃을 게 많이 없는 분들은 나오실 수 있고, 음. 그렇지. 가진 게 많이 있어서 손에 많은 걸 음. 쥐고 있어서 뭐 하나를 음.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오실 는거예 그래. 잃어버릴 게 많은 목사님이 여기 나올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음. 그걸 이미 모았을 때는 여기 끼를 명단도 없죠. 그렇죠. 왜 모아 그걸? 그렇죠. 김진홍 목사 이름 나왔네. <웃음>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 방송 마치고 댓글에다가 어 좋은 목사님들 추천도 해주시고 스님들 신부님들 수녀님들 아니면은 꼭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참된 종교인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많이 추천을 해주시고 저희가 한 분씩 찾아가면서 그 얘기는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종교와 정치가 한 몸통이 되잖아요. 음. 정광훈이처럼. 음. 어,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응.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응. 어, 또 이제 저는 반대로, 응. 어,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좋은 의미가 아니겠지. 응. 뭐저 반대편에 있는 정광훈이다. 응.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응.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저의 어떤 변명 아닌 변명일 수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뭐 제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 예. 뭐 심지어 토요일 날 목사들은 설교 준비해야 돼요. 음. 근데 아, 저는 그 우리 청불집에 나갔다 오느라고 네. 토요일 날뭐 설교 준비할 수가 없 설교 준비할 수가 없. 내가 어제도 밖에 나가 가지고 마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뭔짓 하고 있지? <웃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토요일 날그 시간에 나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음. 그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해 봐야 될것 같은데. 아니, 목사님 네. 어제 네. 목사님 그 거기서 연설하시는 게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네. 설교가 꼭 교회 안에 공간에서 성도들에게만 하는 게 설교입니까? 맞아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선포하는 게설교잖아요 어제 설교 잘 하신 거요 예 응. 어. 목사님 거기 서신 것 자체가 이미 <웃음> 대중설교가 된 거고 아, 목회를 하시는 거라고 그럼? 저는 봐요 음. 아, 아니, 되게, 예.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음. 오늘 선생님 이 말씀하시니까 뭔가 이렇게 딱각 오가 각, 네. 온가 각인가 해가 되게, 해서. 되게, 되게 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분 계신데, 최병성 목사님이라고, 그 분이 이제 처음에 부임을 그 태백 쪽으로 가셨다가, 음. 그 마을 주민들이 다 진폐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음. 그 진폐증은 그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걸리는 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멀쩡한 마을 주민들이 진폐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시멘트 공장에서 나오는 분진, 음. 그걸 이제 다 들이마시고, 네. 시멘트 공장이니까 또 웃기는 게 뭐냐면, 그 마을들 가보면 어떤지 아세요? 다 집, 집이고 벽이고, 한꺼풀씩 시멘트가 덮여져 있어요. 음. 이게 날라와서 그게 비가 오고 하면 굳어가지고, 그렇죠. 그냥, 음. 그냥 한꺼풀씩 다 입어있어요. 빨래도 밖에 못놀어요 그런, 그런 분들을 보고 이분은 그때부터 딱결심 하고 뭐 하셨냐면, 나는 자녀를 갖지 않겠다. 음. 그리고 나는 이거를, 이 문제를, 그, 밝히고 해결하는데, 이게 내 사역이다라고 하시고, 교회도 없으세요. 그분도 음. 똑같지. 매일 그것만 하세요. 음. 그러니까 지금, 저는 목사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계시다고 봐요 토요일날 나오고 주말에 나오고 지금 일요일날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는 사역이라고 봐요 음, 근데 저는 우리 그, 목, 그 감독님이 네.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간판에서 아, 아. 신학자 같아요 맞아 <웃음> <웃음> 무신학자 <웃음> <웃음> 아니 제가 <웃음> 그 감독님을 이제 우리 저쪽 있을 노동도 있을 때부터 뵙고 제가 같이 이제 방송도 했잖아요. 우리 채널에 오셔서 어, 탕자 특집 에아 저도 봤어요. <웃음> 봤어요. 아니 이분의 그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 어. 최 감독님의 소개를 할때 이분은 본인은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삶의 지향이나 가치가 그 어떤 신앙인보다 낫다. 하나님을 <웃음> 진짜 찾는 양반이에요. 음, 아 진짜. <웃음>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이. 기득교 쪽에서 관점입니다. <웃음> <웃음> 무신론자는 <웃음> 네, 맞는데 네. 종교적인 인간이네요. 음. 좋죠. 네. <웃음> 네. 따로 하나 만들까 싶네요. <웃음> 자, 그래서 이제 고객이 네. 그러면 네. 이거예요. 자, 일단 정광우 같은 인간들이 왜 나쁘냐면, 음. 어, 그리고 일단 저와의 차이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광훈이나양희삼이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음, 그렇잖아요. 음, 그렇죠. 네, 저쪽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면이네. <웃음> 네. 나도 정치적인, 단순히 성이나, 정치적 프레임 하면, 하면, 예, 예. 하면 그럴 수,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떤 차이냐? 정광훈이는 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빌어서 자기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한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무슨 뭐 기독당인지 뭐지 그만 실제로 만들었죠. 실제로 네. 만들었고 자기가 정치하겠다 그랬고. 음. 어,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를, 제가 현실 정치에 참여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음. 하고 싶, 그니까 한, 조금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음. 그런데 저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음. 저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어, 왜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뭐몇 가지 이유인데, 제가 음. 이렇게 거기 또 만약에 정치에 뛰어드는 순간, 음. 어, 뭐, 너 이거 하려고, 정치하려고 또 그랬구나? 음. 라는 그거 듣기가 시, 듣고 싶지 음. 않았고. 그럼 그런... 오해되는 거 혹은 본인이 그렇게 비춰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러면 본인을 그렇게 안 비춰주고 싶다는 뒤에는 욕망이 있는 거네? 욕망이 있을 수 그렇죠. 있죠. 네. 네. 네. 그 그러니까 이제 나쁘다는 게 그렇다는 거죠. 요 네. 네. 저야 마뭐 약간 이제 순결주의자 같은 게 있는 음, 것 같아요. 음, 음, 제 스스로 얘기도 음, 음, 제가 생각해 그렇죠? 볼 때. 네. 안 그러려고는 하지만 두 번째는 아, 내 성향상 정치가 안 맞겠다. 음.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음. 이게 서로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할지 언전 겉으로는 이렇게 씩 웃으면서 해야 음. 되잖아요. 음. 이게 저랑 안 맞아. 좀 가식. 네, 예, 예. 음. 저는 그게 너무 잘안 되는 사람. 그러면 데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어떠해요? 그 같아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오케이, 할수 있는데? 그거 할수있으신할수 있는데 음. 내가 왜 그걸 선택을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데이를 위해서 많이 할수 있다면. 그데 음. <웃음> 사실은 아니 나 말고도 있는데 뭐. 음. 그... 나 말고도 교수님도 아니, 아니, 아니, 계시고. 그러니까 본인의 목소리로서 본인 생각, 남한테 넘기게하는내 역할과 내가 여기서 기여할 그리고, 수 있는. 그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음. 뭐냐면. 음. 음. 제가 깨달은 거는 뭐였냐면 나도 조국 장관이 될 수도 있겠다 음. 왜냐면 하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조국 장관처럼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음. 깨끗하고 음. 뭐가 이렇게 자꾸 비판적이고 했던 사람들은 반대로 돌아와서 그 사람을 죽여요 음.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도 죽이고 음. 그래서 아 나는 내가 왜 굳이 저런 운명을 선택해야 하나 음. 저는 그런 생각에 하게 살겠다 그런 것도 <웃음> 있죠 아, 네, 솔직히 뭐. 아 내가 내 인생에 태어나서 왜아나 조국 장관님 진짜 너무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음. 이게 뭡니까 이게 저놈들이 공격하고 안에서도 공격 안에서도 그렇게 배신 해가 배신당해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음. 전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내가 몰랐으면 하겠는데 음. 왜알았는데 깨달았는데 내가 이 길을 선택을 해야 되나 음. 그런 생각도 들고 음. 근데 암튼 뭐 저는 자 그렇게 해서 정리가되어있는 <웃음> 상황인데 <웃음> 교수님 뭐저를 꼬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야그 뭐 지점에서 얘기한다면 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사니사 아니야 아니야 아니 또 그걸 뭐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사실 차이는 딱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 층위에서 자기의 욕망을 발동시키는가 아니면 공적 차원에서 자기의 욕망을 네. 발휘하는것의 문제인 의것 같아요. 네. 그랬을 적에 그것이 이제 종교냐 뭐 혹은 정치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거는 결국 그렇다면 이렇게 이런 정강훈이 나빠 혹은 윤석열이 이상해라고 말하는 분들은 최상 공적인 가치 공공선을 위해서 얘기한다면 음. 그것이 어떤 수단의 차이에서 영향받는 것보다는 그 가치가 중요한 거라고 네. 생각할 때 네. 자기가 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 내가 뭐 이런 목사님이나 혹은 뭐 이런 신도 단체를 몰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정치가 음. 그런 어떤 공공선을 위해서 할수 있다 그러면 정치도 할수 있고 혹은 뭐 교육자로 할 수도 있고 즉 자신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아니, 있잖아요. 잘하아 그러니까, 있잖아. 거기는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제, 제, 제, 제 <웃음> 너무 변명하시려고 그런가. 러 그러니까 굳이 <웃음> 굳이 정치에 뛰어들어야 되느냐는. 아니 것. 저는 음. 거기 뛰어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 생각이지. 네네. 흥분하시는 네.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 요이 가치를 자기가 구현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자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건 그 가치를 가장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주어진. 여기에서 어떤 선택이냐에 그 근거가 될 뿐이지 이거는 안돼 저거는 안돼 이렇게 굳이 설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사실 근본적으로 뭐전 전도한도 그렇고 뭐 혹은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본질적으로는 욕망의 모습이지만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를 좀더 생각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할 건가를 고민하는 게 정부가 아닐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 저는 이두 분의 말씀에 하나 네. 좀 덧붙이는 네.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존경받는 종교인이나 비난받는 종교인이나 똑같이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좌파든 우파든 사람을 가스라이팅할 수 있다. 맞아요. 음. 네. 그런데 진짜 훌륭한 사람 같으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악용하는 거나 그 사람 자체 하나하나를 존중할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럼 그렇죠, 네. 저는 그게 정말 <웃음> 최종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나 스님이나 신부를 이렇게 판단할 때 이분이 다른 사람 하나하나를 본인처럼 소중히 여기느냐, 그걸 보면 나을 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점은 또한번 생각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하는 거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수고 보수들은 그렇지 않, 그걸 안 할까. 사실은 맞아, 맞아. 그들 방식대로 네. 아 자신들의 가치 체계 내에서는 아저 사람에게 돈을 챙겨주는 게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 서 해주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 끼리는 그렇죠. 엄청 잘해준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막 이해관계를 막 이렇게 뭐를 수단과 방법을 안 해서도 저 사람에게 이익을 챙겨줘.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는 그 가치권 내서 에 굉장히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존재는 그 근본적인 어떤 거에 좀 100% 공감하는데. 그게 어떻게 발현되느냐는 결국은 저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 집단내 혹은 나요런 식의 어떤 존중보다는 공적인 가치에 존중을 둘때좀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더 그러니까 우리 네. 그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음. 정돈해 보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게 공익면에서 드러날 때 음. 음. 그러면 네, 이제 그렇네요. 큰 차이가 네,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네, 네. 예, 예, 그렇네요. 제가 그 3년 6개월 동안 정치학을 유일하게 음. 공부해보면 그것밖에 없으니까 해부원 입장에서 네. 네. 그 정치학에서는 이렇게 봐요. 정치를 광의의 정치와 협의의 정치로 음. 나눠서 볼때 광의의 정치는 사람 두명 이상 모이면 그렇죠. 생기는 게 그렇죠. 정치예요. 그렇죠. 네, 자체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의도에서 일어나는 저런 네. 것들은 이제 굉장히 협의의 정치로 봐요. 그렇죠. 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다 정치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실제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탐사보도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표심도 갈라놓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도 다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또 집회 나가서 하시는 발언 하나하나가 다 정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정치를 네. 하고 계시는 거고. 삶이 정치적인 네. 거죠. 네. 하고 계시는 거고, 거기에서 내가 조금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그 포인트를 좀 좁혀서 그렇게 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냥 선택의 문제지 음. 우리가 정치인 자체가 뭐 제가 이제 그 지방에 계신 분들 만나보면은 아, 지방에 돈좀 벌어서 사업 좀 했어 어 땅도 좀 있어 음. 그러면 그 다음에 욕심내는게 뭐냐면 시의원 구의원 이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게 하나의 자기가 이루어 놓은 어떤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정치를 접하는 거는 그런 내 스스로가 어떤 그 그러니까 보상받기 위한 음. 그런 가치로서의 정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사회가 어떻게 그렇죠. 갔으면 좋겠는지에 네. 대한 그런 목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나는 뭐 나는 현실 정치에 뛰어들지 않을 거야 나는 뛰어들 거야 하는 것 자체가 논의가 음.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기회가 닿고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그게 저한테 제가 해야 되는 일이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른 종교 지도자분들 모셔 가지고 오실 때 사회적 책임을 얘기했잖아요 네. 똑같아요 음. 제가 만약에 할수 있으면 저도 해야 되는 거고 음. 저는 지금 이더 탐사를 2년 가까이 해오면서도 똑같이 생각해요 제 삶이 과거에 비해서 행복해졌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단 하나도 쉬지를 못해요 음. 그런데 네. 감독님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 너무나 행복해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거를 뭐 날때부터 원했던 일도 아니고 제가 이거를 시작하면서도 이런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한테 와 있는 일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저는 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나중에 어뭐 정치권에서 정치해보세요 하면 하세요 그죠? 괜찮아. <웃음> 나는 부를 일이 없어. <웃음> 이미 민주당을 까버렸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하여튼. 이 미리 상정만 해두지 마시고 네, 그, 그냥 열린 자세만 가지시면, 들은, 그, 가지시면 뭐, 아무리 내가 열어놔도 있습니다. 나한테 올 일이 없다 <웃음> 민주당 저 수박새끼들로 하면서 이미 그 깼기 대가리 <웃음> 아니, 깼기 때문에 아니, 아니 수박이 아닌 층에서 오라고 그럴 수 있으니까 <웃음> 아니, 아니 뭐 설마 <웃음> 네. 그럴 일이 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이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종교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저랑 같이 방송하는 우리 김신곤 박사가 해준 이야기인데 참 동의해요 들고 보니까 어떤 종교 세력이 <웃음> 정치 세력과 힘을 합치잖아요 음. 근데 만약에 그 정치 세력이 몰라 그래. 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 같이 몰락하는 거예요 아그 좋다 같이 몰락하는 거예요 <웃음> 음. 그러니까 지금 저 윤석열에게, 윤석열에게 붙어있는 이 교회 세력들이 음. 목사 세력들이 윤석열이 몰락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같이 몰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웃음> 선택을 못 받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 굉장히 좀 순진한 생각 같은데요 <웃음> 이 종교집단은 그런 정치집단과 야합을 해서 이따가 이 종교와 함께 잘 나갈 때 좋은데 정치집단 몰락하잖아요 음. 즉시 다른 정치집단으로 이어가서, 아, 그렇죠. 이어가서 제, 이해방경은, 말은, 제 말은 네. 뭐냐면 시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지 그 종교집단이 그 종교가 음. 그렇지 근데,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집단과 종교집단이 만나서 예. 이게 몰락할 때 이, 이 정치적인 몰락은 되지만 이거를 대체하는 같은 계열의 정치집단을 가면 이 시민들은 또이 종교집단을 지원하거든요. 음. 그래서 종교는 영원합니다. 물론 물론. 그러니까 이제 야합하는 놈들. 전쟁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웃음> 음. 야합과 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그런 놈들을 종교라고 진짜, 진짜 종교인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아니 저는 그것도 종교인이라고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그걸 <웃음> 네. 종교인 인정 안할때 네. 오히려 약간의 이 편향이랄까 엘리트주의랄까 이렇게 생기면서 저는 역시 그대서부터 유리된다고. 정치, 저는 역시 그래 정치를 네. 하면 안 돼. 나는 네. <웃음> 이게 안돼 잘. 저것들안돼 이렇게 나 벌써 나가기 <웃음> 때문에. 정치는 <웃음> 완성된 누군가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음. 같이 가는 거고 같이 고민을 음. 조금 더 우리보다 깊게 할수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맡으면 돼요. 저는,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왕을 모시던 음. <웃음> 그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많이 못 벗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웃음> 정치에는 무슨 대단한 도덕성을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맞아요. 왕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그 느낌이 들어서.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5년 정도 쓰고 버리는 사람이에요. <웃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시민의식이 조금 개혁되어 가야 음. 되지 않나. 목사는, 신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지. 지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자기가 네. 신인 척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 음. 그런 것들이 아마 저희 이제 방송의 어떤 목적이기도 하고 이게 정치나 종교나 어쨌든 우리가 보수 진보가 사회를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 인간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각각의, 각각의 생각이 있는 거죠. 어느 게 옳다, 그러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보수를 참칭하는 사람들은 보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웃음> 보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보수적인 정치와 진보적인 정치는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지 옳다, 옳고 그름으로 따질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는 좀 특이한 환경에 살,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이 장시간 동안 그리고 지금 저희 한 10회 했죠 그죠? 몇 년째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그 정도 한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이렇게 저렇게 어, 종교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아주 기본부터 우리나라 정치 지금 시스템은 이제 생겨난 지한 6, 6, 7, 0년밖에안 됐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종교는 벌써 수천 년은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네. 종교를 보면 우리 사회도 지금, 어,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아직 저희 나가지 않았는데, 먼저 이슬람교도, 음, 음. 이슬람 전문가도 오셔가지고, <웃음> 저희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돌아오는 주에, 어, 저희가 공개를 할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저희가 말씀, 여기 지금 김군수 소장님은 신학자세요. <웃음> 김군수 소장님한테 <웃음> 카톨릭을 모른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웃음> 목사님, 정식 안수 받으신, 그리고 <웃음> 어, 이제 총신대 나오신 엘리트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여기 <웃음> 교수님은 스님들 모아놓고 강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웃음> 여러분들 너무 종교적인 그게 본인이 알고 있는 종교적인 그냥 편향으로 저희 얘기들을 재단하지 지 마시고 좀 풍넓게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뭐 여기까지 하죠. 네. 조금 네 아쉽지만 그러죠. 여기까지 하고 아니 뭐 다음에 또 협의의 정치와 네. 종교 또이 관계 타로 네, 네네네. 네. 아니 댓글 보니까. 네. 오늘 다들 이렇게 좋으시다는 댓글이 되게 많네. 음. 예, 그러니까 라이브를 하니까. 배경이 아, 좋아져서 어. 그래요. 배경이 어, 네, 너무 예, 좋아. 그리고, 그리고 뭐 오늘, 오늘 주제는 좀 무거웠는데 그렇죠? 네, 좀 처지는 그, 분위기인데. 근데 네, 이거 같아요. 음. 지금 이렇게 그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하니까 음. 그 진심이 전달이 되면서 음. 더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또 네. 제가 우리 스스로 음. 자평을 하자면 음. 우리 대명은. 음. 아주 뛰어난 재주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웃음> 네.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낸 재주 <웃음>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리고 굉장히 갈등 아, 어린 주제를 유머스럽게 넘기는 소장님이 재주 님이 아는 일을 했다 하던데 이게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주 드문 일이에요 음. 시청자들이 보면 4시 이러다가 한, 한 사람 나가버리겠다 뭐 최근... 그냥 주먹도 왔다 갔다 하겠다 이렇게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 <웃음> 아주한 번도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네. 얘기를 하시는 거야 양 목사님, 왜 자꾸 불교에 밀려요? <웃음> <웃음> 아니, 뭐가 밀린다 그래요? <웃음> 아 그분 한번 출연시켜야 되겠네. <웃음> 그분도 진짜 한분 풀어야겠네. 오늘 일을 쉬시면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교수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뭐 아유 한마디 하긴 뭐 어쨌든 저희 이런 시간들이 우리들의 삶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네. 뭐 여러 사회 분야가 있지만 결국 삶의 현장으로 다 모아지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같이 또 시청해 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저희 9시에 어, 취재 후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어, 조금 이따 저는 다시 뵙고요. 어, 저희 마치고 저녁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